야 저게 뭐야? 야 저게 뭔데? 어우 너부터 a m b a s 우리 저기서 자는 거야? 어 어, 518. 오 향기로 냄새 오브 시퍼, 오브 시퍼, 오브 시퍼. 오픈 어 오나. 질문, 네. 들어가지 마세요. 왜? 네? 들어가면 안 돼? 그냥 구경만 할게. 오야 수원 뷰야 이춘택 병원 수원에 왔으면 통닭 먹어야지 통닭거리 야 이거 어디에서 버스가 이렇게 긴데 이거 눈치 게임이야 안녕하세요 저기 여기, 여기요 여기요 안녕 여기 아니야 우 와우 야팔 달머리 뭐야 팔 여덟 개 다리 아하. 어야 oh, yeah, 이제 뭔가 시작됐어 야, 디스스 통닭거리 이것도 또 말이 많더라 뭐이 뭐뭐 집이, 저, 저 집이 어떠고 저 집이 어떻고 여기 용성통닭 갈 거야 어쏘쎄요 아 어디서 oh, so 아, 신났어? 감사합니다사장이 응. 저희 반반 양념 반반하고요 응. 1700 생맥주 응. 일반 나 고등학생 나이 쓰게 날 빤히 보셨어 와, 어 왔어 왔어. 호품 없이 따라 고품 없이? 와. 어지 와우. 와. 감 우와 이거 뭐야? 우동 집스. 어머나. 세상에. 아, 뜨거워. 소금장이. 콕 찍어서 아, 뜨거워. 어, 우와. 음. 음. 매력있다. 자, 이거 궁금해. 닭발을 또 튀겼네? 네, 봐봐. 매력있다. 이거지. 내가 원했 이거잖아. 야 진짜 문 닫았으면 안 된단다. 어머? 응? 못 하는데. You know what a 디 e t e 뭐야? 뭐 아무도 없는 거 같은 느낌, 느낌 기분 같다. 뭐지? 이갈 때. 오랄난것 같은데 뭔가? Yeah. 뭐가 제일 인기가 많아요? 오, <웃음> 단호박 갓도 있으신 오! 오, 오, 오, 오 단호박 갓도 하나랑요. 네. 오, 나쑥 인절미 먹고 싶은는데 오! 쑥 인절미로 되아니요 아, 굴려주세요. 네. 저는 과테말라 우에우에테낭구 와이프. <웃음> 뭐해? 에티오피 예가체. 서프라이빗 so 아, 어, 아무도 없어 뭐, 뭐, 쑥, 말차, 인절미, 시브렁이야다다 다 갖췄다 이야. 응? 음? <웃음> 짝이야 <웃음> 진짜 맛있다 <웃음> <웃음> 와, 꾸덕 <웃음> 크림 앤 <and> 꾸덕스 <good> <웃음> 음음 크림 맛있다 너 얘가 제프야? 안 좋아할 것 같아 응딱 음, 이맛이야 음. 산미 뒤집어서 게 아니고요 하테말라? 우왜왜태 났고 어떻게 태어났냐 <놀람> 이 말이잖아 우왜왜태 났고 포크즈 이쁘게 <해>. 국밥 먹니? 이 <놀람> 뭐야? 저 자고 있어? 헤이 y 듬 속에 그 있어 폭신 필로시반 오픈 오픈 시간 맞춰서 왔어요 여러분 어 여기 좋다 5층에 있단다 어야 어, 사람 줄서 있어 뭔데 뭐 샀어 사람들 뭐산 거야? 야다뭐 사는 거야 야뭐 사는지 일단 보자 뭔가 하나 남았어 <웃음> 일단 잡아? 일단 잡아 마트마트 팥마트가 마트, 수원유 AK몰 5층에 오픈했단다 신상들 뿐만 아니라 그동안 인기 있던 아이들도 가득 가득 있으니 구경하길 바란단다 다야 저게 뭐야? 야 저게 뭔데? 저게 뭐야? 저 뒤에 있는 거 뭐야? 랜덤 박스야? 그냥 쇼핑백인가 보네. 요 아, 깜짝이야. 이게 그거잖아. 아니, 이게 신제품이 신제품이잖아. 신제품이잖아. 이거 뺐지? 우와, 처음 봐. 신제품. 야, 이거 너무 귀엽다. 이거 시크릿이야? 어, 구슬 안에 있는 거? 구슬이니? 헉? 시크릿 아닌데? 얘네. 어. 귀엽네? 짝코? 차코? 짝코는 없어. 오얘 봐, 얘 보다 저런 맘에. 스타일 좋아하는구나. 아니, 오 어, 얘도 풍먼트였어? 오, 아 망고 저거. 어머, 동났어 벌써. 아야 수업하다. 대야 YGX 그 누군지 알아? 여진 말고. 여스모마 <웃음> 몬스터 캠퍼스로 꾸며진 수원 수모 마켓이란다. 디즈니 상품 가득 가득 있고 카페도 하고 있으니 피규어들도 언박싱해보고 사진도 찍어보란다. 더 건담 베이스. 그 옆에는 건담 샵이 있단다. 귓칼 탄지로 큰도 있단다. 취향대로 골라보란다. <목소리> <목소리> 여러분, 다음은 제가 가고 싶었던 카페입니다. 이 아무것도 없을 것 같은데? 어 이거 나! 오! 야 남다르다. 사장님의 센스가 어마어마한 감성니 카페란다. 미국의 힙합 빈티지 느낌의 카페란다. 소품 하나하나 신경 쓴 것이 느껴졌단다. 다 넘쳐버렸어. 음. 이거 서비스 주신 거야? 음, 응, 이것도 서비스 주셨어. 아, 아, 아 여러분. 좋다. 5만 원 이상 구입하면 이렇게 주는 랜덤 박스거든요 음. 어, 멀리다. 멀리네. 아, 네. 셋 어, 똑같아. <웃음> <맞다. 웃음> 이것만 있나? 뭐딱 하나만 골라봐. 최애 아트소사이어 틴. 나는 이거 곰들이 있는 거. 어, 여기 통짠데. 셋! 아, <웃음> 역시 아, 졸업 대박! 아, 이거 대박! 여러분, 대박! 나 소름 끼쳐. 야, 머리 어디 갔어? 얘 머리 빨리... 그러니까 계달 맞다. 오징어 게임. 이런 테마가 좋네. 뭔가 스크래치 있어? 와, 이것도 예쁘다. 이것도 그거야. 운동장. 음,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맛있는 커피와 디저트를 먹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왔단다. 얘, 얘꼭 나와야 되나? 얘 진짜. 아, 제발. 하나, 둘, 셋! 제일, 제일 갖고 싶은 이 체리. 하나, 둘, 셋! 오! 오! 오! 오! 오! 어? 야, 대박! 와!